저빈아, 내가 너한테 솔직히 할 말이 있어 뭐야, 난할말 없어 넌 솔직히 왕코끼리 다리인데 다리살 좀뺄 생각이 없어? 어? 어, 남미사 무슨 창경이야 너나 뱃살 돌려깎아 아니, 넌 솔직히 어이 수치스럽지도 않니? 정말 왕코끼리 다리다, 왕코끼리 다리야 <웃음> 아, 뭐야 짜증나 진짜 적당히 눌리라고 왕코끼리 다리 화났대 푸캐푸캐 푸케 아푸캐푸캐 짜증나 아푸캐푸캐 아, 완전 짜증나 김유아 지가 뭔데 내 다리보고 왕코끼리 다리래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뭐야. 뭐야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? <놀람> 아이고 귀엽게 생긴 아가씨네 어디 불편한 건 아니고 좀보려고 앉아있었지 아, 장사하느라 앉아계신거구나 내 할머니 여기 학교 앞이라서 장사 안될걸요 아니야 학생을 보니까 딱잘온거같아 학생 내가 물건을 3일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혹시 관심있나 해서 자 이거야 어 이게 뭔데요? 이거 자세히 잘 보니까 저주인형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 저주인형이지 난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저주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지 혹시 저주하고 싶은 친구라든지 없니?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저주인형의 마음을 담아 바늘로 콕 찍으면 저주가 하루 동안 유지된단다. 대신 저주의 힘은 본인에게. 진짜든 아니든 제가 대여할게요. 얼만데요? <웃음> 만원이다. 음. 그래 3일 후에 받으러 음. 올게, 학생. 경기 진짜로 될 리는 없지만 저주인형을 괴롭히면 화가 좀 풀릴 테니까 아, 김이야 아까 나보고 왕코끼리 다리라고 돌렸지 김이야 너나 다리 다쳐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왕코끼리나 되셔 에이! 진짜 될 리는 없지만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리아가 장난친다고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굴러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. 에뷸런스에뷸런스 네. 애들아, 무슨 일이야? 양호 선생님이 왔단다. 아, 으, 으, 으, 선생님이 살살 치료해줄게요. 우리 리아, 다리 부러지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붕대로 응급처치를 해줄게. 안 돼요! 가만히 있어. 안 돼요! 리아야 몸은 좀 어때? 그래도 크게 다친 건 아닌 거 같아 살짝 삐끗한 거 같대 어우, 맨날 뛰어내려왔을 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 벌써 넘어져 버렸지 뭐야? 다행이다 야 차별 넌 리아가 걱정도 안 돼? 왜 아무 말도 안 해줘? 아, 어, 어, 어, 어 괜찮냐 리아야? 에이 그 차별이는 얼굴에 실버도 가득해서 그런지 친구를 정말 위할 줄 몰라 하나 또 어? 뭐? 넌 정말 험상궂게 생겨서 친구도 위할 줄 모르는 걱정도 안 하고 나이코 베스 같아. 야 너야말로 얼굴 완전 개 망망이 같거든. 이 얼굴. 헐! 애들 아고 기리야겠어. 둘다 그만해. 야, 그래 떠들어 떠들어. 아, 아우 털이 아프네. 아전 짜증나! 진흙대... 너가 내 얼굴보고 뭐라 그래? 콱 여드름 붙여놨더라! 뭐야...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사람 얼굴을 빤히 보는건데? <웃음> 야 늑대 너 얼굴에 뾰루지 엄청 많아졌어 뭐야 뭐 잘못 먹음 캬카오 내 네. 네 얼굴이 어때서 아? 어? 어? 어? 어? 어? 내 얼굴 왜 이래 얼굴 왜 이래 어? 어? 어? 야너 얼굴 완전. 용부석이야! 너 원래 아들아 피석이가 됐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으아 그러니까 남의, 남의 얼굴, 얼굴 지적을 지적 왜 한단 이것만 있으면 이제 어떤 애라도 처지 때릴 수 있잖아 하루동안 유지된다고 했었나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!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애들이 괴롭힐 수 있겠어 나한테 뭐라고 한소리 하기만 해 아주 그냥 처지를 퍼부어줄테니까 어? 댕댕이다 어? 근데 저 여자애는 뭐지? 네, 댕댕아 여..여..여기 러브레터 아..아.. 어, 어, 어. 나사사실노를 너를... 어, 어? 너 혹시 날.. 날! 아! 얘들아 지금 뭐해? 아, 댕댕아! 너 담임 선생님이 불러. 어? 아아 아, 그래.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. 예쁘나? <웃음> 야 차별아. 너눈소 없어? 어? 너왜 내가 댕댕이한테 고백하려는데 방해하고 난리야? 야 너보다는 댕댕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아까워서 그런 거거든? 설마 너 댕댕이 좋아해? 하지만 댕댕이도 눈은 달려있어서 너 같은 건안 좋아할걸? 널 봐. 뒤룩 뒤로 살쪄가지고. 어? 누가 널 좋아하겠니? 헐. 너 지금 말다 했어? 응 다했어. 뭐 어쩔? 어. 그말 그 <웃음> 바로 회화게 해줄게! <웃음> 살쪄라 살쪄라 살쪄라 살쪄라! 사별아 선생님이 안불렀다는데 어? 예, 쁘나어옐 <웃음> 한번 데 옐야, 해보 옐야, 딴데? 옐야, 딴데? 이야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내몸이 왜이래? 어쩐지 걷기도 힘들었다 했어. 어제 리아가 다친 것처럼 다리를 삐끗한 것 같아 그리고 내 모습이 왜 이러지? 진짜 못. 이게 무슨 일이야? 설마 그 저주 인형 때문인가? 그 할머니를 저주 빨았어! 어머! 할머니! 할머니! 음. 아이고, 백서 저주를 그렇게 많이 퍼부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문제 어... 어... 어이, 어제 네가내 이야기를 다안 듣고 갔잖니 하루에 그렇게 많은 저주를 퍼부으면 오히려 너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서 그 저주들을 온몸으로 네가다 감당하게 된다고 으... 그럼 그렇죠, 어떡해요 어이, 어쩔 수 없지 그 인형이 다시 돌려주렴 그럼 하루 안에 다시 돌아갈거야 왜 귀여운 패지다, 자, 돼지다돼지돼지짱못생겼다 얼굴 짜지다 거야, 운패지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작을 지다야 작을 작을 작을. 여운 패지다. 귀여운 패지다. 니가 나한테 저주 퍼부었지 너도 똑같이!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